오늘 해볼 스팀 게임은 라투즈라는 게임이고요 공포 게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공포 게임일 텐데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이런 게임 한번 해보고 싶었어가지고 오 감옥인가봐 수감되어 있나본데? 어내 친구들! 아니 어쩐지 애들이안 보이더라 아, 상상 이상으로 끔찍한데? 어우 s 이가봐오우아아세 번째 친구가 빌런인갑 오오이갓아 소리 너무 찰진 거 아니야? 소리 너무 찰진 거 아니야? 오. 이렇게 시작되나봐요 20키로 숨을 수 있나봐요 응. 야아져 저렇게 나를 괴롭히다고오 잠깐만 너무 한거 아니야? 너 어디, 응. 어디 숨어야 돼? 사방으로 가면 돼? 응. 오케이 아니 근데 너무 가깝지 가깝게 있지 않아? 오 어, 어. 응. 터치 아, 말. 참... 아... 이걸 이러고 간다고? 이거 한글 패치 없나요? 데이비, have you seen? 좀 진정해봐. 이건 감옥을 탈출할 좋은 기회잖아 빨리 뛰어도시 아, 난이도가 난이도 심화야? 아, 따뜻하다 야, 따뜻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웃음> 行 카 잡았어! 야, 애 멍청한 자식이거. 하이? 똑똑 똑똑 똑똑. 아 힘들다. 이건 이걸 깨. 야 니가 날 죽이는 줄 알았어 정부가 수관사들에게 유전자 실험을 강요했는데 일이 너무 커졌어요 출구가 어딘지 아세요? 괴물들이 차단기를 부숴버려서 제대로 작동이 안돼 내가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 장비로 차단기 다 5개를 납땜하고 이리로 돌아와요 금방 돌아오긴 지금 여자 앞에서 여자 앞이라고 지금 어? 야 지도 남자라고 지금 야 5번 다시 만났구만!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보시다시피 갇혀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순간이동이 멈췄어 그건 내가 다시 활성화 시켰고 이제 출구 이어지는 엘리베이터를 찾아야 돼 저기까지 가는데 두 명이 필요해 저 위로 올라가서 문을 열면 내가 펜던트를 가져올게 뭐지? 저걸 내가 조작할 수 있는 거 보니까 누구 한명 희생해야 되나 설마? 옆? 아. 나 바본가 봐. 나개 어? 어? 어? 어? 싫어. 야 미안해 <웃음> 야, 미안하다 야 어떡하지 나? No. 어, 미안해 나 갈게 Hi. 뭐야 저 해골바가지는 안녕 나 갈게 어? <웃음> 뭔데 뭔데 뭔데 어머나. 고마워 외국 밈이 있어요. 그래? 야너 여기서 춤추고 있을 때가 아니지 않아? 나 언제 가? 이게 완결이야 설마? 어수 좋다! 온수 어? 좋다! 만약 무슨 생물을 마주치면 절대 움직이면 안 돼? 미칠게. 어. 치킨을 좋아한다고? 어 그래. 그럴 수 있지.